매일이 좋다 근데 이제 However, 네. even automated 그 자동으로 대량 생산된 responses need to be 그 자동으로 대, 대량 생산된 회신 있잖아요 답장은 네. 이제 뭐만 할 필요가 있대요, 적절할 필요가 있대요 음. 그, 네, 적절할 필요가 있대요 need okay, to be, 적절할 필요 가 그러니까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좀몇년 so 전에는요 A clothing company is to send out a d o n a t i o with light and read 어그 회사 오판 회사 있 잖아요, 있 잖아요. 뭐뭐 하곤 했 대요, 보내곤 했 대요, 어 자동 생산 된 답장 을 요, 보내 곤했 대요, 그래서 읽혀진. 그래서 w h i 하지만 we can't b we can't get back to your p e r s o n a l l y 어 우리는 음, 너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. 답장을 이렇게 보내면 우리가 너의 네. 의견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지만, we do appreciate your input. 우리는 어 너의 답장을 너 너가 하는 말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. 근데 좀 말이 안 되잖아요. 어떤 답장을 보내지도 모르는데 되게 부정적인 거 말하고 있고, their response. 또 회신은요, different p r o v i d e m o c h satisfaction or feeling of connectivity. 그회신은 제공하지 않았어요. 많은 만족감, 그리고 기분을, 오 약간 접촉에 만족감을 주지 않았대요. 그래서, 이들 그, 연구자들은요, 연구자 주디이 사람하고, 그리고 이 사람은요, 누구냐면요, 이 n one of the first major studies, 그,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연구인데요. 뭐뭐를 포함하냐면, c s 그, 소비자의 항의, 그, 이메일이 보내진 소비자의 항의를 필요하는, 그, 수합하는이 사람들이 연관하는 사람들은요. b o 차 n 했대요 Dead, e s t a n 그 47%보다 아래인 사람들. 그러니까 50% 미만 있잖아요. 그 50% 미만인 사람들이 From study, 청조했대요. Higher c o s t o m s e l f c s t r a i i t r y h i g h 그 회신에 대한 만족이 있잖아요. 회신의 만족이 50% 미만의 사람들이 어, 좋다고 말했대요. 그러니까 안 좋은 거 50%의 부분을 넣습니다. 그래서, they found specific things make a difference. 그들은 찾았어요. 뭐뭐 하라고,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. 그것은 만들어야 차이점을. 그래서, please i n c l 이것은 포함해요. 그, 패스, 빠른 회신을 포함하고, 이메일인 데 뭐냐면, a d d r e s s 주소. 더 완전 그, 정밀한 문제들이 포함된 이메일 그리고 음. 이메일인데 was signed with a real person's name 네. 어 사인된 거예요 음. with a, 그 음. 진짜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거 있잖아요 음. 네. 누구씨 안녕하세요? 네. 그런 음. 차, 조그만 차이점이 음. 사람들이만족할수있쓰그 음. 어, 일하는 꿀벌들 있잖아요 그네들은 보통 아래 어, 날지 않는데요 That's <웃음> because 이것은 <웃음> 그, 퀸의 벨, 그 여왕벌, 음. 페로몬 있잖아요 네. 이것을얹누른데요더 행식 네. 시스템 을 over the workers b 라는 폴본을 의미 시 시스템 을언누 한다고